1번. 혼재낸 시간을 허용하기 ISTJ는 내성적인 경향이 있으며 재충전을 위해 혼자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. 그들 스스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주는 것은 그들에게 위안이 될수 있습니다. 2번. 실용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 ISTJ는 힘든 작업을 진행할 때 실질적인 도움을 주면 감사함을 느낍니다. 집안일 심부름을 돕겠다고 제안하여 ISTJ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. 3번, 노고에 대한 감사 표시 ISTJ는 일반적으로 자신의 성취에 자부심을 느끼며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입니다. ISTJ의 노력을 인정하고 그들의 기여에 대해 감사를 표하는 것이 큰 위안이 될수 있습니다. 4번, 능동적이고 공감적으로 경청 ISTJ는 가끔씩 많은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. 이때 판단, 방해 없이 자신의 말을 기꺼이 경청하는 사람에게 감사함을 느낍니다. 그들의 관심사를 경청 공감하면 ISTJ가 지지받는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. 5. 번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기 ISTJ는 안정성과 일상을 중요시합니다. 따라서 조용하고 예측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ISTJ에게 위안이 될수 있습니다. 가능하면 일상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자제해주세요. 오늘 <목소리> 다시 청 주시야 사수다 J. Young Sang Yul Tong Ha ISTJ Wah Yu I Hon In Shin Go Hashi Gil b i One Hat n a d a ISTJ World Membership A Gaid Hashi Mayan Secret Young Sang Bon In j u n g Fan Young Sang Vlog ASMR Dung Total n e g a t i Benefit Yul n e w l Il Su It Sub n a d a r Uchuk s a n Dan Card Lul Click Hag Eid Haju Se Yor